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순대타운인데요. 저희는 8 8순대국을갈 거예요. 사실 오늘 순대국이나 비슷하고 장터 순대국도 맛있는데, 8 8순대국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거기로 가보려고요. 그냥 일반 순대국을 주문했습니다. 새우 자세. 양념장도 음. 조금 넣고. 음. 이거는 그냥 찰순대. 순대를넣어 음. <웃음> 나도. <웃음> 절반은. 짜장. 음, 야, 간이 어느 정도 되신있으 너무 많이 지 마. 음, 많이 안 넣고. 아,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 <웃음> 몇 시간 지났네. 체제 너무 추웠어서 그런가? 음. 그러면 몸이 녹아. 음. 전체를 찍어야지. 아니 이거 고추 하나 준게 너무 귀여워. 음. 음. 음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도 밥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밥이 많이 안 들어가서 밥 먹고 나왔는데 여기 기념품 가게 소경고 기념품 가게가 있어서 여기 한번 구경 갔다가 서점 가려고 합니다. 고진 어떠지? 사봤어 생일선물로 이렇게 세트로 줄까생일선물그 토모토모에서 유인장이 토모한테 흰색이랑 검은색은 절대 뽑지 말라 했는데 흰색 뽑아가지고 근데 여기 연필 안 흘려져가지고 이게 11시 전에는 어차피 문을 안 열어서 대기를 못하니까 여기 근처 서점을 가있으려고 합니다. 흰다정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완벽한 날들이라는 독립서점 도착했어요. 여기서 책을 좀 구경하고 올려고요. 어? 사실 뭐 갖고 싶은데 서로 앞에서 말해가지고 골라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받았는데 이번에 서초에 있는 동안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읽을려고 바다에서 이거 읽으면 힐링이겠다. 음, 저희는 코코넛 빙수를 주문했고 이거 2인분인데 이렇게 메뉴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코코넛 좋아하거든 음, 음. 야, 완전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유빙수 먹어야겠다 이거 코코넛 맛이네 코코넛 젤리 음. 맛있어요, 젤리 젤리 아이스크림이 쫀득쫀득 나는 코코넛 칩 음. 코코넛 점크 또 음. 아가리 근데 여기 파이랑 있어가지고 팥이 음. 없대요 음. 아, 아. 음. 근데 여기는 11시 맞춰서 와야 음. 음. 11시 맞춰서 와도 빙수 만드는 시간이 있어서 15분쯤에 먹을 수 있어가지고 맞춰서 와서 먹고 자주 이동하게 날거 음. 그래? 우리가 오기 전에는 배절빈 좋아하고 너무 있어요 그거 먹고 싶었는데 뒤에 인테리어가 완전 일본이야? 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테이블이 이 통로에 없어서 너무 좋고 맞아. 그리고 천장이 높으니까 사람이 많아도 앉아가지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 거의 순대국만큼만 <숨댓꽃만큼> 많아. <웃음> 아 진짜 맛있는데, 이게 팥도 리필이 되는데 아니, 양이 너무 마, 많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 더 있어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게 코코넛 아이스크림이어서 살짝 이렇게. 느끼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견과류들은 또다 먹었는데 아. 나는 다 됐어 지금 응. 1 2시5분이고짐 보관실에 짐 맡기고 이제 카페 가서 책좀 읽고 얼리 체크인 되면 은 이게 숙소고 바로 앞이 바다입니다 갑시다 강릉처럼 카페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있을 카페는 다 있더라고요 음, 저희는 여기 파피해요라는 곳고 놨어요 들어가볼게요 아메리카노 주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셋아 지금은 2시 38분이고요. 체크인 시간이 4시인데 4시까지 기다렸다가는 추워질 것 같아서 얼리 체크인 3시로 바꾸고 지금 이렇게 옷 갈아입고 수영하고 와서 체크인을 하려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수영복 갈아입었고. <목소리> 지금은 3시 42분이고 물놀이 진짜 30분 하고 들어왔어요. 지금 친구 먼저 씻으러 가가지고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주방조리 도구들도 있고 이렇게 키친타올이면 보면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커피 캡슐도 두개 주고 전자렌지도 있고 냉장고에는 물두개 있고 뭐별거 없죠? 여기 딱 침대 하나 있고 친구랑 둘이 자려고 프리미엄 더블실로 예약했는데 별로 안 비쌌어요 그리고 테이블 있고 TV 있고 그리고 지난번 부산 여행 때처럼 오션뷰로 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에 앉아가지고 해 뜨는 거볼수 있고 날씨 괜찮으면은 여기서 내일 커피 마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옮겨가지고 근데 안갈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오션뷰고요. 원래 예정 시간은 4시반 정도까지 물놀이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물놀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간에 해파리를 발견해가지고 무서워서 들어왔습니다. 오 여기 스팀 바람이 들다 대박. 그러면은 저는 친구 나올 때까지 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먹을래? 강밥. 먹고. 끼리 요거 먹고 시장을 갈 거예요. 이거 맛있다? 음. 2 플러스 1 인데 진짜 잘 이게 치즈가 너무 많은데 음. 과자가 그거에 비해서 작 푹. 저 흰색 한번 눌러줄래? 응? 음? 눌렸을 거야 음? 좋다. 중앙시장 한번 쳐볼까? 음. 그리고 좀 알고 가야 빡빡 탈걸 좋아하니까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게 음, 저희는 이제 저녁 사러 중앙시장을 갑니다. 꼭문 여세요. 문여시라고요 음, 시장 갔고요. 다못 먹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왔으니까 아니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아니 너너이따보 와요 <웃음> 나는 보면 은꼭 들어야 되는 가방 그리고 여기 현태네 튀김이나 여기 앞에 튀김집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추천해주셔가지고 어, 거기를 가보려고요 현텐의 아, 튀김이라는 곳이고 여기도 추천 많이 해주셨는데 홍게튀김 순살로 저희는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오래 기다려서 음, 샀고, 야. 지하 1층 햇센터로 갑니다. 여기 지하에 있는 소인의 햇집 없고, 저희는 병원 먹을까 하다가, 여기 뭐, 앞바다에서만 자라는 떡 떡도? 음, 떡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먹어보려고요. 내가 전년에 여수 여수 여고 원자력이 한다 여수 원자력 여수 니다 여수 여수 원자원니 여수 니니 만석닭강정 이렇게 해서 저녁 먹을거예요 2차는 맥주랑 닭강정 소리는 짠하 아, <목소리> 나 저거 좀. 삐아될같요오빠너 배부르지? 아니? <목소리> 오빠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우리 만석이 이거 그냥 옆집에 팔래? <웃음> 새 거야. 오빠! 여기도 말고 안 돼요? 아, 오케이. 와, 오늘 맥주까지 마시. 맛있... 야, 나 근데 왜 이렇게 탔냐? 아니야, 어, 어머. 썰어서 그래? 아니, 아니. 어, 탔잖아. 응. 왜? 야, 너왜 이렇게 탔냐? <웃음> 야, 난 타긴 탔는데. 야, 나는 10주 레시가 되었는데. 얘, 응? 얘 <웃음> <웃음> 이렇게 이 맥주처럼. 아, 그 원래 홍채학도 못 내다보면서. 무슨 소리야. 깜짝이를 빼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웃음> 잘게요일일두 <웃음> 아, 그래. 다. 빨리 자 커져. 아, 야 다시 반대잖아. 어, 죽지 않고 찾아온 닭강정의 시간. <웃음> 우리 살 위주로만 먹자. 아까운가? 맛있어. 양이 많아도 그렇아 배고. <웃음> 아 근데 어제좀 아찔해. 비었어. 그래서 서울 갈 때도 서울 도착해서 비올 거야. <웃음> 나갑니다. 안녕. <웃음> <라미. 웃음> 여여 여기는 오픈 전에 무조건 도착해야 되겠다 음. 음. 음. 음. 음. 여분 러 여기 다리 놓는 게 되게 애매해서 신발 입으면 안기가 너무 불편해요. 와 서로는 여기 나나 게임 하고 있어 했는데 <웃음> 너도 하고 있어? <웃음> 오징징. 어, 음. 음, 확실히 시장 순대 보다 맛있다. 음, 누룽지가 되어있으니까 맛있네. 맛있어. 식감이. 음. 와, 완전 뚜드지 아니라고 맛있다. 응. 괜히 다 추천한 게 아니었어. 여기가 추천이 제일 많았거든. 일 거를... 지금 기름칠사령이야 응, 응, 응. 모녀가리 비 먹고 지금은 카페 로에 가고 있어요. 좋아요. <웃음> 소나기 같은. 여기는 카페 너래라는 곳이고 울산 바이뷰 보려고 왔는데 비도 오고 안개가 있어가지고 볼진 모르겠어요. 메리카노 음, 할까? 나 이것도 궁금해. 비지 차래. 차? 응. 그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빵 이렇게 할래? 이게 지금 솔다우시여가지고 음, 미숫가루 아니고 아인슈페너 느게이야 그냥. 지지 먹어볼래? 안 먹을 거야. 차 원래 싫어요. 아니 한 입만 먹어. 싫어. 한 입만 어안 느껴져? 이 근데 치즈가 있네, 그냥 진짜. 아음 음. 맛있다. 비 오기는 하지만 여기 속초 시립박물관 왔어요. 여기 구경하고 가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어서 살짝 보고 가도 될것 같아요. 오. 어디로 가는 거지? 쭉! 이쪽으로... 어, 여기가... 여기가 실감 콘텐츠 체험관이고, 진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진짜 신기해. 야, 굴렁쇠도 있어. 진짜 신기해요! 공동주택도 있어요. 음, 저 도시락에 먹으면 맛있는데. 음. <놀람> 검정 고무신에서 보던 느낌이다 이거 여기는. 여기 이렇게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 내부는 촬영 금지여가지고 근데 불량식품 이런 거 팔고 있어요. <목소리도> 평양집! 평양집!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여기 진짜 구경할 때도 많고 재밌어요. 그리고 원래 공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간을 놓쳐서 못 봤지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이렇게는요. 이번에는 속초시립박물관 전시실 살짝 쿵 보고 나오려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보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내가 커야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름 한정 메뉴인 살구에이드랑 땡모반 주문했습니다 <목소리도> 존맛! 돔마... 쌍콤하지? 응 진짜 멀미 났거든 이거 진짜 갈았나 봐, 이거 진짜 응. 수박씨 있어